안녕하세요. 제가 주식을 처음 접한 것은 5에서 6년쯤으로 기억됩니다. 3년 정도 사업이 잘 되어 생활비 쓸거다 쓰고 현금으로 1억 4천 정도는 모았습니다. 지금은 30대 중반입니다. 그땐 정말 열심히 일에만 몰두했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랐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친구도 거의 만나지 않았고 미팅이나 여자친구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40세가 되기 전에 성공해야지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주 가던 은행에서 적립식 펀드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월적립식도 넣고 목돈도 한 번에 넣는 거치식도 몇 천만원 넣었습니다. 거치식 펀드는하루의 수익이 제법 나는 날도 있었고 하여튼 들쭉날쭉하였습니다. 하루에 1년 은행이자가 수익이 나는 걸 보고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고 생각할 때쯤 어느 날 종합주가 지수가 50포인트 이상 빠진 날이 있었는데 그때 하루 손실액이 몇백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몇천만원씩 넣어둔 거치식 펀드였습니다. 수익이 날 때에는 좋더니 하루에 그렇게 빠지니까 이러다 주식이 폭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은행으로 바로 달려가 판매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건 내가 직접 주식을 사서 해보자 하는 생각이 싹트고 결국엔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 정말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나였는데 쉽게 말해 눈먼 장님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주식책 좀 읽고 그나마 마음에 들었던 종목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 뒤로 이놈의 종목은 한두 달이 되어도 안 올라가고 하루 만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보고 있노라면 은근히 화도 났습니다. 주식은 최소 3개월 몇 년을 보고 하자는 처음 생각도 잊어버리게 되고 자연히 팔고 사고 단타가 잦아졌습니다. 단타의 기술도 없던 터라 맨날 터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처음 투자금액 4천만 원이 어느새 반이 되고 다시 적금 깨서 자금 투입하고 이른 자연이 소홀해지게 되었고 정신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1년쯤 지나자 마이너스 8천만원 정도 되었고 지금은 총손실이 1억 5천만원 원이 되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았고 배도일 수 없는 시절을 안타까워하며 내 자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평온을 어느 정도 찾았지만 금요일창 끝나고 월요일을 기다리던 그 미친 시절을 생각하면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1억 정도 날렸을 땐 정말 가슴이 아팠고 온 영혼이 욱신거리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 지금도 물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차트도 볼줄 알고 그러나 내가 하면서 곰곰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탐욕을 품은 자기 자신한테 지게 된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매수한 종목 모두 기업 분석한 책들을 보고 로북고 3년 이상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고 고르고 고른 것이었습니다. 모두 그때 샀다가 모두 몇 개월 보유하다가 지쳐서 사고 팔고 하다 또 급등주를 찾아서 사게 되었습니다. 손실 때문에 원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은 조급해져갔고 주식 매수에 무리한 베팅만을 일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심리,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건 진짜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벌거벗은 미인이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6개월 전으로만 돌아갔으면 또다시 6개월 후엔 그래 그때도 괜찮았는데 이런 후회와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저는 이제 귀식시장에서 떠나려 합니다. 대박 그건 신기루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성공해도 다시 반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결국엔 제로썸 게임 정직하게 땀 흘려벌고 다시 일로써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너무 젊기 때문입니다. 일은 노력한 만큼 반드시 돌아오고 주식처럼 이런 배신 후회와 절망은 없습니다. 그동안 주식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지만 이것도 인생이라니 하고 웃으면 넘기렵니다. 지금은 저도 팔고 가진 돈도 없지만 아직 성공을 향한 열정만은 살아있습니다. 하루에 몇만원 몇십만원 벌면서 다시 일어서란다. 적금 계좌 만들고 착실히 살아가렵니다. 참 주식이란 대한민국 합법 공식 도박장이란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내 나이 3 0중 이제 뚜벅이에 다시 빈털털이지만 빚은 없는데 다행 아닌가요? 절망과 시리에 빠진 개미 투자님들 모두 힘내시고 저처럼 확실히 떠나시든지 아님 자신만의 철저한 투자 원칙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부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전업 투자자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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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도 처음 일주일은 다른 한 분이 주로 사용하시는 눌림목 매매 따라 한다고 몇 종목 거래했으나 재미 못보고 그 후로 계속 시초가 매매로 지금까지 한달반 가까이 되었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루 꾸준히 들어가는 액수에 서3 정도 수익을 올립니다. 어떤 날은 1% 정도에도 만족합니다. 수수료 뛰면 0.5% 먹는 거지만 만족합니다.